수들에 대한 공판이 진행이 되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도,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것이 2월 10일 날일심 선고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스모킹 건이라고 할 만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새로운 증거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문재인 정부 검찰 때못 박혀냈다. 저는 몰랐죠. 그런 것들을 밝혀진. 근데 그것이 공판 과정에 드러난 거예요.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조사를 찾아보면 국민의 한 60% 정도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력이 충분합니다. 지금 신재원님 말씀대로 법적 절차에 네. 법사위 문턱이 문제가 될수 네.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 트랙이 따로 있을 수 있다고 라 네. 저희는 보고 있어요. 특검법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맞응이나 물타기가 아니라 이미 네. 오래전부터 쭉 주장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김여사에 대한 그런 어떤 공소장